아, 씨, 어디 가지? 아... 원딜로 하자고? 그거까지 꺼! 지면 또 지지, 뭐. 에이, 몰라. 22점 떨어지면, 얼마냐? 에 뭐, 음, 될 대로 되라, 따. 여러분, 내이제 킬댄이 3점대라고, 3점대. 이즈 승률이 48.6%라고. 우리 팀 연승 중인 친구들이 많네. 불출하고뭐 아. 아, 아, 아. 이렇게 픽이 빠르지? 헴, 헴. 픽이 너무 빨라서 부담스러운데 뭐지? 와나이지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와! <웃음> 와 <웃음> <웃음> 우와! 우와! 우와! <웃음> 우와! <웃음> 너무 늦어 오소이오소이 오소이. 리신 오소이 아잇 선심 서하나사주 여는... 어... 아.. 어.. 아.. 어.. 아니야 그냥 가자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만 <웃음> 에잇! Nope. 아, 아. Nope. 아. 아 너무 많이 쳐맞았는데 nope. 아 <웃음> 제발 하나만! 아! 아! 내가 하나 볼수 있는 게 없어 <웃음> 아! 정말! 아우! 정말! 아우! 정말! 나좀 갱을... 좀... 좀 깜짝 갱 이런 거 없어? 아이 짓이나. 아 이거 내가 죽을까는데큐안될거 같은데? Nope. <목소리> 제발 아 먹었다. <웃음> 우 먹었다. 우. <웃음> 우 먹었다. 오 와자 농거지아 와자 농거지 근데 웃긴 거아 <건 웃음> 나도 저런 적이 없는 게 아니야, 나도. 없는 게 아니라서 너무 공감이 돼 진짜 녹턴 궁 때문에 뭐지? 와드가 안 박혀! 어, 내가 와드 엄청 박은 적이 있거든 안아소렌처소렌처이거봐라 <웃음> 아유, 난 열심히 미니언 먹은 쟤밖에 없다 씨. 대신 뭐해 미드가 아 미드 아 미... 아! 아씨 미쳤네 진짜 아씨 미쳤네 요 진짜 아, 진짜. 아, 되었습니다. 아, 어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쓸줄 아, 진짜. 아, 쓸줄 알았는데. 아, 아 정말 바로 끝났네 얘들아 그냥 우리 소렌 하자 무슨 희망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지아 <웃음> 진짜 이제 CS 그나마 평소보다 나아서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<웃음> <웃음> 음, 아, 징크스랑은 해볼만 했는데, 아, 진짜 짜증나네. <웃음>